붉은 용의 둥지는 공격대 단위의 인스턴스 던전입니다. 입장 방법은 우측 하단에 있는 인스턴스를 클릭 후 공격대 탭에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 가능한 시간은 월, 수, 금, 일요일에 새벽 2시, 그리고 오후 3시 15분, 저녁 9시 15분부터 30분 동안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비 점수는 3000점 이상 되어야 하며 이를 1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입장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인원 부족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래서 2분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투 중에 있다면 입장 신청이 바로 안 눌러지니 사냥은 잠시 스톱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러다가 귀여운 오리도 구경하고 드디어 입장시간이 되었네요. 입장 신청을 한 후에 공대원 구성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야 해요. 입장 확인 창이 나왔을 때 전투에 걸리게 되면 입장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시작하네요 작살포를 수령하기 위해 해당 장소로 이동해주세요. 그리고 폴을 소지하셨으면 다른 사람이 소환한 차량에 탑승해주세요. 만일 소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인원 대기 중일 때 소환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소환을 해야 차량이 무적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 터지면 60골이 날아가니 얼마나 슬퍼요. 포수는 좌석에서 일어나서 용에게 포를 쏘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용을 클릭하고 알기만 연타하고 있으면 돼요. 운전자는 용과의 거리가 2 0 0 m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만 유지하면 됩니다. 참 쉽죠? 용이 체력이 100%부터 90%까지는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만 날고 있으니 영상을 빠르게 돌려볼게요. 3배속 이제 용이 체력을 90% 까지 깎았으니 중앙쪽으로 내려올겁니다. 용이 내려오면 힐러에게 딱 붙어서 딜하시면 끝. 만일 죽었으면 위에서 부활하고 기다림의 기운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기를 하시면 됩니다. 입에서. 체력이 낮을 때 사용하는 스킬 중에 자갈수복이라는 스킬은 스스로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따라서 격투 특성을 갖고 있는 직업군은 폭풍가루기 스킬에 있는 치유회복 효과 감소를 이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용, 치질 생기겠다. 던전에서 나오기 전에 꼭 루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붉은 용이 드랍하는 아이템은 붉은 용 용사의 증명과 화염이 깃든 주머니입니다. 용사의 증명은 통솔약을 올려주며 화염이 깃든 주머니는 용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이 나옵니다. 물론 아주 희박하지만요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응, 용무기는 없어. 와, 인테리어 수준 세라냐? 대략적인 용무기의 시세입니다. 약 팔지 마세요. 아저씨